나의 단타 매매 데이트레이딩 비법 단타 즉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판단 없이 무조건 막연하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올라주기를 바라고 매수하는 건 지루한 싸움 끝에 대부분 손절하거나 이익이든 손실이든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타에도 확실한 전략을 알고 거기 안에 들어온 종목을 확실한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는 것이 유효합니다 제가 쓰는 대부분의 단타는 하락 종목이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매수하는 낙주 매매. 이것은 저점 매수와 급락 종목 매매로 나뉘죠.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폭등하는 뛰는 놈 올라타기. 이것은 시초에 올라타지 못했다면 반드시 N자형 눌림목에 올라타야 합니다. 상가는 놈 달라붙어 내일을 바라보는 상따. 근데 상따. 이것은 리스크가 이 중에서도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뉴스 트레이딩. 테마 종목. 대장주를 따라 매매하는 짝짓기 매매. 전일 상한가 종목을 거래하는 상한가 전략, 실거매매, 그리고 이들의 합성 전략, 제가 쓰는 단타, 스캘핑 전략들이죠. 초보분들은 따라하지 말고 각 전략들을 충분한 연습을 한 후에 적용하세요. 각 전략마다 많은 연구와 꽃짜리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볼을 깨우쳤다면 안정적인 수익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전략은 첫 상한가 이상 종목입니다. 첫 상한 가이상 종목은 대부분이 그날 시장에 가장 큰 관심주라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물론 커다란 진동폭이 있죠. 이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날 강상 종목이 시초가 낮은 가격에 형성된다거나 시초가 고점에서 출발하여 급락하거나 내리면 저점을 잘 잡아 반등하면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전략의 중요한 것은 시간대별 매매라는 것입니다. 보통 오전 9시 30분 이전에 수익을 확보해야 하고 최대 10시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달된 트레이더라면 막장 2시부터 장마 감시까지 1시간 30분을 중요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10시까지 승부를 보지 못했다면 그날 매매는 더 이상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미 종목들의 그날의 시세는 거의 정해져 버린 것이고 지루한 시간과의 전쟁에서 차량만 낭비해버리고 결국 장우반으로 갈수록 정리매매에 걸렸다 하면 그땐 죽음의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일상보다는 이상이 더 유효합니다. 일봉상 장대양봉보다는 점상에 가까운 종목이 더 확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상 이상은 주의해야 하고 이런 종목의 흐름에 대해 많은 경험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 경험치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는 매수 후그 종목의 당일 상승이나 하락 강도에 따라 반등 수익률을 예상하여 즉시 바로 매도 주문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1-3분 5분 이내로 매도가 끝나는 게 보통이고 이 시간이 지나거나 차트상 하락 후 즉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수평 이동한다거나 더 하락하려고 한다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즉시 매도를 권합니다. 하지만 우량 종목이거나 확실한 과매도 상태라는 판단이 서면 물타기 또한 더욱 더큰 수익을 안겨 줄 수도 있으나 이는 많은 경험치가 쌓인 고도의 데이트레이더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이런 종목들은 하한과 근방까지 직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충분한 하락 후즉 과매도 상태인지 확인 후 매수시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시점 잡는 기준은 1분 2분 차트와 현재 가창입니다. 현재 가창은 동물적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고 차트는 저점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매수 몇분 내로 팔아야 할 것이므로 1분 차트면 좋합니다 3, 4분 등긴 차트는 반응이 느려서 매수 매도의 순간 보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일지라도 좀이익도 내고 있는 우량 종목을 공략하는 게 급락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인 반등을 더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점으로 판단하고 매수했으나 급락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했다면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걸렸다면 일단 장을 봅니다. 만회할 수 있는 장인지 장이 괜찮고 종목이 그리 나쁘지 않다면 일단 오전까지 기다려봅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있으니 적절한 반등시 손절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면 반드시 매도합니다.